아, 내 스킬 타고 오셔서 그런지 조용해졌습니다. 네, 준우시 잠깐만. 세상이 동근같처럼 우리 둥글둥글. 지금 준우 형이 자고 있거든요. 준우 형, 준우 형, 왜 자요? 일어나봐요 빨리 형잘는데아형편집왔 아닌데 지금 게임도 하고 놀아야죠 형 게임 몰랐 어? 뭐야? <웃음> 뭐야? <웃음> 여기서 나와? <웃음> 뭐하고 싶은데? 신석유 게임 음식 걸고! 음식 걸고 뭐 이런 거? 다다! 익선! 오! 결초! 반대! 결사 <웃음> 결초 모으니 지형아 재밌지 재밌지? 지금 웃었다 광대 올라왔다 아이고 이새끼 아니 거의 저희 막내거든요 리플 막내인데 지금 하는 행세 보세요 뽄세 보세요 지금 말면 병장이거든요 <목소리> 고양이, <웃음> 고양이, 뭐야? 아, 고양이 아, 자세 뭐야? 아, 이렇게 가르쳐줄게요 자 가자 음. 아 지금 또 자네 또뭘또 군원 공주님 <목소리> 일어나요! 아 싫어하다 일어나요! 데공이 할수 있잖아 h 자는 거야? r Which m t y I don't know. I'm telling you, I'm telling you. I'm t e l l i n 게임 o u I'm telling you. I'm telling I'm t e l l i 맞아 맞아 u I'm telling 고 o u I'm telling you. I'm t e l 이것니까 지금 쓸던 음식 타고 가지고 지금 저녁을 못먹기가 먹게 해드 제가 먹게 해 드릴게요. 아, 그래. 먹을 수 있어요. 이제 오케이. 예스. 아, 단즈갑니다 가는 날이 코야 오는 말이 같다. 와. 계란으로 돌개기. <웃음> 맞아. 오늘한테. 핑크 이 아. 베이비 스 먹어야 나어 먹으라고? 아하 어떻 네, 네. 예약해놓은 영상이 이제 준호 님의 새로 들어온 멤버의 영상이 늦게 올라갑니다 예~~ 와 들려 진짜 같이 한고 봅시다 네 가자. 좋아요 자 틀어주세요 과연 반응이 어떨지 과연 반응이 어떨지 기억 안나저때나 나, 나 오기 전이 궁금했아 그게 설마 안 <웃음> 보여준다 아 연하다 미하다너 오기로 진짜 이렇게 자 안녕하십시오 반갑습니와다 20대야 나나나또 나이 우리 바터서또또바터서또 그 또. 또또또 또. 또또 또. 우리가 원하는 멤버에 네. 대한 네. 이 상향이 있잖아요 진짜 궁금했어 맞아 나 진짜 연예인이 봤잖아 진짜 연예인이 봤잖아 그래 실판감도 컸다 너 보지 못했잖아 맞아? 보지 모했잖아 아시죠? 나 알았어 너알하지마 예를 면 여기서 뭐 예쁜 누나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쓰면 되잖아 미안 답답했네 새로운 멤이제영입하영입하이친유 저뿐만 아는라친이제새로이멤버분이 메인 캐이터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그런 캐는터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기구는구는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는이친이이는이 이빈은 제일 신났잖아. 나그렇어 아! 연하다! <웃음> <연하래>. <웃음> 가지 망설기네. 여기 너무 다 공격해. 욕을, 욕을 그냥 야, 욕해봐 하면... 이씨... <웃음> 아차이나아면을 일단... 어우 내가 긴장아 진짜? 긴장내요 지금? 어, 긴장돼요? 아, 유이 표정 아, 잘 네. 보세요.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오. 이네네 네. 사회생활촬영고 아니 그리저 아, 나도 을거보고 아 설마 <웃음> 준호님이겠어 했는데.. 와.. 아 그래. <웃음> 아, <웃음> 저거까지 나왔다.. 저거까지 나오면 다른 거거든요.. 유진호가겨드랑이 <웃음> <미세가> 보니까.. <웃음> 가시기다 <웃음> <웃음> 네, 뭐, 뭐. 지금 떨렸어요? 응아 진짜? 다 추려니까 엄청 충돌 들었어 자 지금 우리 어디 가는 거죠? 저희 장보러 나왔는데 네. 마침 또 어제 분홍공주님 생일이셨단 말이에요 아 준호요? 맞아 맞아 맞아 저희가 네. 또 이제 이렇게 제이 단체로 모이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케이크라도 그죠. 같이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베이커리로 가보겠습니다 어, 이거 하나 주세요. 이거 초코 케이크야. 영상 끝날 때가야되는거 아니야? 맞아. 방송재밌다근데 그러니까 잘. 아, 다 같이 보는 건 너무 좋다. 콜. <웃음> 이이기 아, 대가 다 주란님, 환영해요환영하세요 생일 축하드려요. 어. 생일 축하해 막내야. 다내에 생일 축하해. <웃음> 오늘 여기까지. 야, 안녕. 안녕. <목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하 주모에 생일 축하합니다 수환 수환 수환 수환 저거 좀 꺼리세요 수환 수환 <웃음> 감사합니다 아저 영상을 보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소리야? 이 우리, 우리가 원하는 사람? 특 뭐? <웃음> 나는 진짜 좋아. 나는. 나는. 나나나나 네. 형, 씨, 이렇게 말 많이 하는 거 처음 봐요. 네, 어 생일이라서. 어제. <웃음> 진짜 너무 바쁘게 보내가지고 이제는 놀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요? 또 생일 쪽 드시면 되겠네. 그러니까. <웃음> 와! 폭탄 줄 제조는 우리 김미소 씨께서. 네, 잘. 어, 네, 네, 친해지길 바라는 느낌으로. 아, 너무 네, 네, 좋아요. 예! <웃음> 나 생일 생일인가 그 정도 할수 있잖아요, 분들. 네, 나 아니, 아니요, 나 해도 하죠. 소스만 <웃음> 먹는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아, 니거아니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포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이이적이이 제 2주간의 중호형 이런거 더 있어? 어왜 알갱이 야 먹어요? 잘 드신다! 우와! 우와 이거 다 먹었어! 감방의 반죽까지! 우와! 이거 33번 먹어야 돼요! 이거 아. 오셔! <뭐람> <뭐람> <milieu calcium. 뭐람> 괜찮아요! 아니요 가만있어! 아나 너무 행복해! <뭐람> 고마워 얘들아! 공주 사진 어때? 마음에 들어? 올리진 못하겠어 이건 또뭐야 너도 이렇게 찍자. 아, 좋아. 네 입술도 정리해? 그럼 똑같아. 그런 거 의미 없어. 어, <웃음> 음. <웃음> 소아 소화 있어, 소아해나 이런 거 즐겨. 오. 무서워할 줄 알아? 누나 이거 보면 무서워할 것 같아. 데야 어. <웃음> 잠깐 피노. 자, 피노키오가 지나는 같은데. 피노키오. 나는 구라쟁이에요. 아이, 뭔지 얼마 전 거야. <웃음> <웃음> <웃음> 구라쟁이에요. 어딨어 <웃음> <웃음> <웃음> 어이! 뭐? 나는 생일 축하해 주려고 친밀감을 먹고 마음을 담아서 한 건데 어떻게 너그게 배신할 수가 있어 미안한데. <웃음> <웃음> <웃음> <감각 살려고> 이... <웃음> 잔치? 와 이거 진짜 어? 초승달이다. 어. <웃음> 야. 누구야? 안 갔어, 안 갔어? 야, 또, 바, 바, 바꿔, 바꿔. 바꿔봐. 난 어? 5분 뒤에 까르지 않나? 아니야, 언니. 그냥 위험한 짓 하지 마. 진심 내가 알려 줄게. 미도 누나의 흔들어진 탄산 따는 법. 아 흔들어. 이걸 하고 싶었던 거지? 미친거 아니에요 양정 p 야, 야, 근데 우린 다시 술마시면 진짜 모르냐고 잘 봤어 Prize K 저 r e 아, o v e d 다 h e f o o 와. 근데 소시지가 훨씬 많은 야채보다 소세지야채볶음이네 맞다. 야채기차도 많이 안 넣었어 음. 완전, 완전 맛있다김이성 아, 아, 아, 아. 나중에 토마토도 들어가야 되고 몰라 간은 때려 맞너 괜찮아 괜찮아 어. 어. 괜찮겠죠? 응응 음. 음, 음. 진짜 간바스 만아 진짜 간바스 간바스 간바스 성공했어 근데 나 진짜 엄청 많이 했는데? 음 t s so yummy 어, 음. 쏘는 여기 있는데요 나? 형?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근데 집에 안 자지 안잘 거야 와 개미다 아침에 열심히 일을 하네요 안 근데 어젯밤의 흔적들이 개판이네 일단 1번이 기억서 피디. 정훈이. 자한거 잘생겼네. 영훈이 어, <웃음> 아, 형님 깜짝이야. 내하세요 <웃음> 검배 검배. 자네 어머야 일어났다. 아 아직 일어나는 그림이 아니야? <웃음> 아아이 <아니야. 웃음> <아직> 그림 아니야? 몇시 <웃음> <웃음> 아, <진짜요? 웃음> 아세요 여러분? 1 1시2 0 분이에요. 가려면 30분이나 남은 거 아니에요? 빨리 나았지 아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씻어 가면 아, 데자 이제 여성분들 방에 왔습니다 과연 뛰어나 있을까? 절대 안녕하세요 저희 10분 뒤에 출발이에요 네 아, 다들 아, 아, 아. 일어나 계신가요? 미수 무슨 지 물어봐 주까요이 너무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목이 응. 아파요? 어일어나네 소진이다 멀쩡하네. 네. 10분 10분 20분 있다 출발이에요. 이거 꼬리야? <웃음> 아 60분 어페셔널. 나 지금은 양치 한 번만 하고 가자. 그래? 어, 애들이 정상적으로 일어났네? 어떻게요? 아 위도 정상 정상성이지 맞네? 아 흠뻑 한 번에 일어났어. 아 진짜? 진짜로 20분 있다 출발입니다. 네. 저 혼자 뮤직비디오 찍고 멋있는데. 고독한, 그죠 에버커버. 한 여자를 둘러싼 두 남자의 결두 비진다 <웃음> 진짜 미진다 <웃음> 통가스 치약 좀 빌려줘 <웃음> 귀엽다고 나 치약 좀 빌려줘 영동아저 치약이랑 치조 가져올게요 멋있어 영동이영둥 같은 남자 만나야 되거든요 만나요 진짜. 만나면 되잖아요 키가 작아서 안돼 <웃음> <웃음> 자 이제 갑니다 집에 집에 가요 아쉬워요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예. 예. 너무 재밌었고 스키도 진짜 재밌었는데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맞아. 저하고 준호 형하고 영동이랑은 산에 진짜 일 시간이 더 들었어요. 진짜 오래 샀네. 네. 안녕. 안녕. 안녕. 아 언치겠네. Yes, yes. 아 잘하네. 잘했다. 어. 다시. 그래.